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새로운 강의를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로달러, 유로엔, 그리고 파운드엔, 파운드달러, 그리고 골드를 분석을 해볼건데요 처음으로 볼 차트는 유로달러입니다 자 우선 이번주 한주가 어,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데일리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일리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약간 채널 형식으로 어, 이 분석을 해놓은 것을 이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가져왔느냐 자 보시면은 밑에서 여기서 포인트 A, 포인트 B 잡고 트렌드라인 그렸고요 이것을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그리고 여기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 곳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터치까지 제대로 나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위클리 차트에서 보면은 위그로 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데일리 차트 포인트 A 그리고 여기 조금 액세스, 프라이스, 액세스 프라이스라고 해가지고 조금 나온 것 그리고, 뭐세 번째 터치, 네 번째 터치, 해가지고 다운 트렌드 채널이 완벽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포트, 채널의 서포트에서 가격이 도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데일리 차트에서 현재 이 상황이 나와가지고, 4시간 차트를 보시면은, 어, 느 정도 약간 더블 바텀 형식이, 형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시, 다시 1시간 차트. 1시간 차트에서 보는 더블 바텀이 확실히 보이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그렇죠 올라와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포인트 A, 포인트 B 잡아서 피보나치를 그리면은 뭐 50% 거부반응까지 그쵸? 그리고 마켓 오픈이 이곳이 약간 뭐 서포트, 일종의 서포트 구역이라고 하면은 이곳에서, 이곳에서 열렸죠? 서포트 위에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유로달러는 데일리샷에서 보았을 때 어, 매수 세럼이 잘 나온 모습이고요 타겟은 첫 번째 타겟이 1 1 1 7 5 그다음에 1.130이 되겠습니다. 자 유로엔 봐볼게요. 자 보시면은 유로 달러가 매수 세럽이었죠. 유로엔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데일리 차트에서 트렌드 라인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를 이어서 보시면은 완벽하게 똑같이 서포트에서 터치가 나온 것을 보 수가 있죠. 네 시간 차트로 또 가서 보면은 더블 바텀의 형식이 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차트로 가면은 또 확실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피부 나치를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61.8에서 거부 반응이 나온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로엔도 어, 이번 주 초반에는 어,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하느냐 궁금하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트렌드라인 이어서 이제 트렌드라 바깥으로 나왔을 때어 거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겟은 이제 126을 보고 있습니다. 126 파운디엔 봐볼게요. 파운디엔도 데일리 차트에서 보면 확실하게 보입니다. 지금 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트렌드 라인은 지금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데일리 차트에서 간단히 우리가 처음으로 보아야 할 것은 143.80. 143.80을 보시면은 여기가 중요한 서포트 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로엔도 올라가고 있고, 파운드엔도 올라가고 있고, 엔페어들이 지금 XXX JPY는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석을,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4시간 차트로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서 보시면은, 뚫고, 서포트 찾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타겟은 어디까지 보느냐? 자, 첫 번째 타겟은, 146.50 정도. 146.50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위에까지 오, 뭐, 뚫고 올라가면은, 그 위로 뭐, 148.50까지도 볼수 있겠고요. 아시겠죠? 자, 파운드 달러 한번 봐볼게요. 파운드 달러도 마찬가지로 데일리 차트를 봅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운드엔이 올라갔고, 지금, j, GBP가, 어쨌든, j p y 상대로 강하다는 건데, 파운드 페어가 지금 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BP USD를 보면은, 어, 유로달러도 올라가고, 그러면 달러가 좀 유로보다 약하다. 그리고 GBP가 j p y 보다 강하다. GBP가 강하고 달러가 약하니까 GBPUSD는 더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피부나치를 제가 그려놨는데, 피부나치를 포인트 A, 그 다음에 여기, 여기 포인트 B로 잡아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27% 익스텐션까지, 마이너스 27% 익스텐션까지, 어, 내려와서 서포트를 찾고, 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겠습니다 4시간 차트로 보면 은 어, 확실히 또 보이죠 여기서 저점을 찍고 올라와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여기서 마켓이 닫히고 새로운 마켓 오픈이 열렸는데 마켓 닫히는 부분이 그간의 서포트, 일종의 서포트 구간 그 다음에 마켓이 새로 열리는 구간은 서포트 위에 자, 그래서 파운드 달러의 힌트도 이제 계속해서 어, 이번 주 초반, 초반 우선, 올라갈, 매수, 매수 세럽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골드 세럽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 골드 세럽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 차트 우선, 저, 포인트 A, 포인트 B, 그 다음에 포인트 C, 저 트렌드 라인 세개를 맞춰서 그려놨고요그 다음에 4 시간 차트로 내려와서 트렌드 라인,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채널의 서포트 형식, 이런 트렌드 라인을 그어서, 어, 저희가 저희 멤버존에서는 여기서 셋업을 아주 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멤버분들은 어, 이 셋업을 모두 가져가셨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홀드를 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쯤에서 들어가서 이쯤에서 들어가서 이쯤에서 나왔습니다 약1 3 0핍 엔트리 두 개를 가져가서 이 정도 수익, 어, 수익을 냈고요 자 그래서 어, 계속해서 골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서 엔트리를 찾아야 하느냐 피부나치를 그려서 마찬가지로, 포인트 A, 포인트 B를 그리면은, 어, 이제 38%가 이 서포트 구간이랑 겹치죠. 그래서, 어, 38.2까지 내려온다면은, 마이너스 27까지, 이런 식으로 거래를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다섯 가지의, 어, 셋업을 저희가 찾아봤고요 어, 더 정확한 셋업들은 저희 멤버점에 가입을 하시면 어, 모든 차트 공유와 모든 정보를 어,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가입하시면 모든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이번 주도 많을 수 있내세요. 고맙습니다.